천일보사입니다. 음, 오늘은, 그, 양역으로는 12월 9일이고, 어, 음력으로는 <웃음> 11월 16일, 병신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예전에 방금 전에 좀 바깥에 나갔다가, 아, 이제 막 들어왔어요. 음, 지금 이제 5시간이에요. 어쨌든, 3시가 좀안 됐을 거예요. 3시가. 음. 어, 오늘 얘기는, 어, 우리 부처님, 불교 얘기입니다, 불교. 불교, 기독교, 뭐, 기타, 어? 기타 종교. 어, 저번 편에, 이 천일이, 그, 복. 에, 복을 주는 것은 조상이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천일이 조금만 더 이제 보충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일단 두 번만 들을게요. 많이 들을 것도 없어.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우리 중생들이 존경할 대상이에요. 응? 존경을 할 대상. 응? 우리 중생들이 존경할 대상이지, 그분들이 이 중생들한테 복을 주거나, 행운을 주거나, 업을 소멸해 주거나,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봐요. <웃음> 아, 결론은 그건데,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저들 예를 들어줄게요. <웃음> 어, 우리 주변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오늘 그 신문 보니까 그 수능 그 만점 맞은 그 아이 인터뷰도 다 실렸더구만. 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만점만 이지 이해가 안 돼. 하하, <웃음> 천일은. 자, 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응? 어? 잘하는 학생이 있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공부 잘하는 그 학생, 학생을 보고, 우리도 나도 공부하고 공부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응?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그 학생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참고서는 뭐를 봤는지 방송은 EBS 만 봤는지 학원 가 가지고 영수 응? 그 연락에 응? 강의를 들었는지 일타 강사를 불러 가지고 열심히 과외 수업 1대1 과외를 받았는지 어 그거를 일단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쟤는 수학을 푸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풀었다든지 나랑 방식이 뭐였다든지 그거를 일단 알고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한 대로 나도 일단 해본단 말이에요. 응? 내가 공부하던 방식이 달라서, 틀려서 저 공부 잘하는 말 A라는 학생이 있으면 그 A라는 학생과 나랑 다른 점은 뭔지, 차이점은 뭔지 대부분 그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러잖아요. 머리는 상관이 없다. 그냥 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뭐, 이그런 여벌적인 얘기는 쳐버리고 그렇게 봤을 때, 그 공부 잘하는 학생, 걔는 무슨 참고서, 무슨 교과서, 무슨 방송, 무슨 학원 이래가지고 정보수집을 하고, 나도 최대한 그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맞죠? 응. 그게 이제 1번 방안. 2번 방안.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 응? 그러면 그 학생이 A라는 학생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잠은 몇 시간 자고 참고서는 뭐를 보고 방송은 뭐를 보고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따져 물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학생, A라는 학생 어떻게 요 열심히 따라가서 가방 들어줘. 가방 들어줘. 수발 다 들어. 야, 너물 먹고 싶냐? 야, 너밥 먹고 싶냐? 응? 야, 뭐 책가가 무거워지.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2번 방안. 응? 야, 야, 있잖아. 내가 너, 야, 선생으로 모실게. 야, 나좀 가르쳐줘봐. 그러면서 그냥 날마다 걔네집 앞에 와가지고 지키고 서 있고 마당 쓸고 응? 책가방 들어주고 그게 2번 2번 방법 여러분들 기준 생각에는 뭐가 맞아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나도 그 A라는 학생과 똑같이 공모자로 하고 싶다고 할때 100% 같을 수는 없지만 나도 공부를 잘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 무슨 방법이 맞아요? 당근 1번이 맞아요. 1번. 어? 두 번째 방법 같이 학내 가서 책가방 들어주고 문 앞에 가서 지키고 서 있다가 야 친구야 가자. 걔랑 같이 붙어다니거나 걔네 집들랑날랑거리면은 공부가 자동으로 잘 돼요? 안되잖아. 안돼.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깨달으신 분들. 뭐를 깨달아 도를, 깨달, 도를 깨우치신 분들이에요. 도를. 돌을 깨우치신 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막 믿고 쫓아다니고 그런다고 우리가 돌을 깨우쳐줘요? 답 나왔죠?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공부하시고 응? 공부하시고 응? 나름 도를 얻기 위해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수행을 하고, 그러한 것들.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 부처님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난 이것다고, 저것다고, 저것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지에 일을 얻노라, 이르 얻노라 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살아온 과정을 이러이러 했느니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분들이 살아온 발자취 살아간 발자취 이것을 우리가 더듬고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나도 그분들과 같이 도를 통하고 도를 이루고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번 편에 천일이가 부처님은 똥막대기, 부처는 똥막대기다 하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부처를 보고들 목을 베거라, 우 이런 얘기 있던데요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부처를 베어 버리라는 거예요. 부처를 버리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따라가지 말고 버리라는 거야. 그 얘기와 똑같이 지금 그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그 학생의 그 예를 A라는 학생 예를 들어서 거기 에 대입시켜 보면 부처를 버려라 하는 것은 A라는 공부 잘하는 그 학생 그 학생을 버리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책가방 들어주고 가가지고 야식이 맛있는 거 사주고 응? 맛있는 거저 책가방 들어주고 마당 쓸어주고 응? 야, 나, 거, 기 너, 거기 있어봐. 내가 있잖아. 너한테 날마다 108배 할게. 그 108배 한다고 그게 이루어져요. 야, 너 기다려.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를 쳤어이념마야 찬송 가거든? 야, 들어봐봐. 내가 너를 찬송하는 거야. 야, 이건 있잖아. 찬불가인데. 너 찬불가 뭐 들어봐봐. 내가 너를 찬양하는 노래야. 그런다고. 그 도가 이루어져요? 도가? 도를 얻을 수 있어요? 아니란 얘기야 아니에요 그게 우리 중생들이 절간에 가 이제 절간에 가 응? 절간에 가서 삼보전에 삼배도 하고 모한 사람은 180, 180, 1 8배180 배도 해요 그 하는 이유가 뭐야. 그왜해 그거, 그거. 천일은 안 해. 이 천일은 절간에 가가지고여자거 108배 한번한 한 적이 없어요. 여자거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적이 없어. 옛날 그 어릴 때 고등학교 때그 불교 학생에서 학생의 모임이 있어도 남들 처리하기도 하고 108배 한번한 한 번도 안 했어. 다 빠져나와 버렸지. 응? 그 때, 난, 물론, 물론, 그 때는 어릴 때니까, 지금같이, 이천이 생각이 깨어있거나 그러지 않았었지만, 여하튼, 여하튼 안 해. 내가 108배를 하고, 1080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어, 야, 천일, 그려, 그려, 그려, 너 이쁘다. 너, 너, 너 있잖아. 도를 통하게 해줄게. 네가 도를 얻게끔 해줄게. 부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라고 절가는 절가는 중들이 자기가 부처님을 모시고 이러면서 비비적 기도하고 연불하고 이러면서 부처님이 얻으신 그 깨달음을 자기들 스스로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자기 대상을 딱 놓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응?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 우리가 절간에 갔을 때 시주는 왜 하냐 중들 먹고 살라고 지금은 세상이 변해가지고 응? 지금은 세상이 변해가지고 중들이 절간에 앉아가지고 호가오시 가잖아 호가오시 호가오이 한단 말이지 응? 옛날에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겠거든 나가라겠거든 구름을 짓지 말고 내절 절이다 뭐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겠다고 부처님 말씀은 나가서 중생들한테 시주를 받으라 했어 응? 왜그러 문에 서그 중생들 각자 살필 수가 있고 중생들 시주를 받으면 그 중생들에게 빌어주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끌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였다고 지금 절간에 중마냥 앉아가지고 어? 번들거리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호가웃이 그 화라고 그렇게만 있으라고 했던 게 아니야 저게 절간이 응? 여러분들 절간에 백날 쫓아다니고 어? 스님이 어쩌고 지려하려고 백날 해봐 삼보전에귀 응? 삼보전의 귀 팽날해봐 도를 이어나 우리가 불교 불교 부처님을 믿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가 도를 깨우치기 위함이지 부처를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부처와 예수는 내가 도를 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야 방편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 목적이 아니야. 내가 도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같이 된다 아니지. 그냥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과 같이 스스로 돼버린 거고 개체 다른 개체고. 나는 이 천일은 뭐천일은이 천일은 천일 나름대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야. 도를 통한 도를 깨우친. 부처, 예수, 천일, 이런 식으로. 이 부처가, 아니, 이 천일이 부처가 된다든지, 부처님이 된다든지, 예수님이 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응?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는 거는 뭐냐면, 그분들이 행하신 도, 도를 구하기 위한 행위, 행동, 이러한 걸 믿는 것뿐이라고 그러한 것. 어,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부처님이 행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이 가만히 들어 보니까 어, 일리가 있네. 야, 저렇게 하면 도통할 수 있을까? 그렇지. 하는 이런 거. 아까 공부 잘하는 학생 크게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 우리가 절 간에 가 시주하고 교회 가 가지고 헌금하고 하는 이유를 뭐요? 걔네들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겨. 근데 이제는 걔네들 배불러가지고, 다운 상고 어쩌고 막 넓고, 해가지고입장료 받고, 돈 내놓으라고 하잖아. 응? 천도제 한다고 웃어뜨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 무슨 천도제 천도제가, 중위. 응? 가외로 그러면은, 쪼쪼 얘기지만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왜 등장시켜놨느냐? 왜 등장시켰냐고. 파트가 필요했거든. 응? 필요했어. 그게. 야, 이 사람은 이런 존재는 문수보살이라고 그래. 이런 보살은, 이런 존재는 말이지 지장보살이라고 그래. 저번 편에 천일 얘기했듯이, 극락가고, 천국가고, 지옥가고, 이러한 것은 그분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은 업장과 업, 잘못, 선과 악, 이로 인해서 딱이분법으로나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지. 그거를 누가 구해줘. 교도소가 있는데, 오, 어, 그치, 뭐, 사면, 사면은 있네. 응, 음, 사면. 그거 말고는 어떻게요? 권선징악이요벌 받아야 돼. 응? 어? 지장부살 믿으면 꺼내줘? 응? 어? 관세음 보살 믿으면 관세음 보살님이 막 복을 줘? 웃기는 빤스 같은 소리야, 그거. 응? 여러분들이 절에 가고, 교회 가고, 할때 그러한 그 생각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 정확히 또 알고 있어야 되고. 응? 부처님과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도를 통하기 위한 도를 배우고 깨우치기 위한 궁극적인 방편의 대상일 뿐이라는 얘기야 응? 하나의 방편이지 그분들이 목적이 아니라고 목적이 아니야 근데 불가에서 얘기하기를 저위에 천상계 <웃음> 아미타 부처님이나 비로나자골 부처님이나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천상계에 따로 관장을 하신다고 이렇게 딱 두고 있어 그분들은 신적인 존재지. 그분들은 신적인 존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위에 누가 있어?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하나님 역시 신적인 존재란 말이지. 하나님과 우에의 신적인 존재들, 이거는 부처님과 예수님과 구별이 달라. 구별이 다르게 봐야 돼. 구별을 종교라는 것은 어느 중생들이든 누구든 자기를 믿고 따라오게끔 막 저기 있잖아 사입이라고 하잖아 혹세범인 막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자꾸 자꾸 만들어 응? 이것도 만들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 이것도 만들고 응? 종교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야지 믿고 따라오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들 아니 부처님도 당신 제자들 가르칠 때 당신 제자들이 못 따라 올것 같으니까 어떻게요약 파는 거야 약 자꾸 요즘 말로그 조금 조금 따라오는 거지 그거 아니야 봐 재미가 있냐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 애들 애들 키울 때 애들 학원 보내잖아 학원에서 학원 원장이나 선생들이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간식도 사주고 막 그래. 응? 간식도 사줘. 왜 그러겠어? 응? 애들 공부 좀 따라오라고. 응? 학원 나고 다 때려치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간식도 사주고, 응? 어디 놀러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는 거요 그게, 그턱 같은 거야. 쌍놈이셨기 내는 저야 또또또또 땡이거리네 아유 자 음. 명심들하세요 음? 명심들하세요 절대로 부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지장보살이나 뭐 이렇게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양반들이 복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분들이 행한 행위를 배우고 깨우쳐서 내가 도를 찾고 도를 이루고 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교본, 교본 사물 라는 거야. 교본, 응? 내 도를 이루는 교본. 아셨죠? 그 얘기요. 아, 저 와도 앵앵거리고 지랄을 시끄러 가지고 또 떠들지도 못하고, 네 명심들 해요. 108배가 아니라 3000배. 여러분들, 소원 이루어준다. 진짜 소원 이루어준다고 하면, 날마다 3000배 해봐. 나부터 다 하겠네. 나 소원 이룬다면 요 누가 이루어져,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 이루어주냐고, 그 소원을. 응? 108배, 1080배, 3000배, 이러한 거할 정신이 있으면은 조상님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빌어. 그게 빨라.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예요 시끄러워서 못하고서 짜증나 가지고 명심들 하세요 에? 부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하고 어? 존경하고 그분들이 향한 발자취를 따라 배우면서 도를 구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분들이 결코 공부 잘하는 A라는 학생이 따라 당긴다고 공부 잘해? 걔 책가방 들어주고 걔네 집 가서 마당 만나, 날마다 쓰고 걔 맛있는 거 사주고 응? 그런다고 내가 공부 잘하나? 아니요 여러분들 절간에 백날 쫓아다니가지고 스님 스님하고 따라다녀 봐 도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스님이나 목사나 이런 양반들 신부나 이런 양반들이랑 친분관계를 어디 관 유지해가지고 어디 가서 과시하고 싶으면 그거는 맞아 어, 그건 맞아 그때는 그렇게 해 근데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도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셨죠? 여기까지.